내제는더 이상 남남이수 없잖아. 마만 사랑한 내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줘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세상 끝까지 함께 갈수 있다면 확실하게 붙잡아. 후회하는 어리석은 눈쓰라리 눈물인 거야. 정두고 마음 주고 사랑도 주고 이제는 더 이상 남남일 수 없잖아. 너만 사랑하는 내 가슴에 이런표를 붙여줘.